<웃음> 오 떴다 <웃음> 안녕하세요 왜안 뜨지? 어? 나왔다 인사할래요? <웃음> 인사해주세요 자 시작 <웃음> 안녕하세요 이수 <유수원> 민주입니다 <웃음> 여러분 잘 지냈어요? 보이스올리로 지금 <웃음> 우리 유진이 아니,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있었네 한입 먹을래요? 맛있겠다 한입 먹어도 돼? 제가 뭘 먹고 있게요 안녕 오랜만이에요 오 크레이프 저희 V l i v 켜는 거좀 오랜만.. 오나 머리색 되게 밝고 보인다 오 예쁘네요 아잘 나오네요 마음에 들었어 죄송해요 유진이 거한입 뺏어 먹을게요 민주 나와줘 <웃음> 민주야 나와달래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했는데 오늘 자기 상태가 꼽슬이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웃음> <웃음> 민조 오늘 얼굴 쉬는 날. <웃음> 저도 쉬는 날이었는데 지금 살려서 왔다고요. 김지인 세월도 예뻐요. 에이. 오늘 깨끗하게 나와요. 주스 뭐 드세요? 저뭐 먹게요? 알아맞춰 보세요. 저 케이크도 먹지롱요. 음. 보여드릴게요. 음. 원래 케이크 안 먹으려고 했는데 혜원 언니랑 채원 언니랑 같이 카페를 갔는데 이거랑 크림 치즈 케이크를 먹었어요. 어머 조용히 하세요 민주 씨. <웃음> 진짜 미안해요. <웃음> 진짜 미안해요. 근데 한입 먹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제 브이라이브를 회사에서 무음으로 보고 계신데요. 하는 열심히 누르신다면 저도 열 저는 지금 어, 회사에서 이어폰 끼고 몰래 보는 중 <웃음> 언니 그럴 거 여기 옆에 가요 왜 자꾸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확인해봐요 거울로 잠깐만. 음! 언니, 언니 있는 김에 팬분들 요청하는 게 있어요 죄송해요. 팬분들이 그거 좀 보세요. 청소 좀 하지. 아, 하지 마. 왜요? 하지 마. 청소 좀 하지. 아 진짜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다음에 내가 할게. 저번주에도 내가 하고 다음 주에 이번 주에는 내가 하잖아. 진짜 하지 마. 먹어. 그냥 먹어 얼른. 왜 못해? 말해줘. 이런 거 보셨죠?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유진이가 정말 쑥쑥해서 얼굴 볼 때마다 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청소 하지 <웃음> 하지 마라 진짜 청소 좀 하지 오마이갓 oh 여기 나가야겠어 재밌었겠다 언니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출연하고 싶어요 유진이 지금 딱그 복장인데요 아 이거요? 네 <웃음> 이게 청소 좀 아, 하신가요? 아그 머리가 아 머리가 네, 아까 저한테 잘 묶었다고 자랑했잖아요 아, 지금 뿌리가 좀 많이 자랐는데 이거 보이면 안돼요 뿌리염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귀찮아요 <웃음> 디, 저번에도 아이. 그때 그때 뭐야 저 이거 라이브 첫번째 네언니거예요저 <웃음> 첫번째 라이브 할때 이렇게 케이크 숙여서 먹다가 뿌리가 너무 많이 보여서 그날 그 이후로 아침에 가서 뿌리염색 당했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네오늘 절대 보이면 안돼 <웃음> 뿌염 리좀 <웃음> 하지 <웃음> 아, 아, 아. 앞머리 깐거 예뻐요. 앞머리 깔까 생각했는데, 음 앞머리 있는 게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 이렇게 까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이 딱 점심 시간이죠, 그렇죠? 아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때 말했잖아요, 쿨투 필터 오늘 쓴 거예요. <웃음> 아 그, 근데 그게 아무데서 쓰면 안 돼. 요 연습실에서 쓸때 쿨투예요, 언니, 알죠? 알지. 알죠알죠 알죠. <웃음> <웃음> 필터 필터 민주 18 썰이 있어요? 썰이 뭐예요? 아아18 가서 뭐 약간 그런 거? 재밌었던 거? 근데 그때 엄청 늦게 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뭐촬영하러 갔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다 드신다고요? <웃음> <웃음> 나 어떻게나 그런 게아는데아 왜요? 미안해요 여러분. 뭔가 더 이뻐졌어요 유진아 어 좋아 좋아 어 나도 댓글 달아야지 언니 <웃음> <웃음> 어, 진짜 언니 생중계 해주고 싶어요 언니 댓글 달아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 어, 나 댓글 달아볼게 응? 근데 왜 혼자 행? 제가 브이라이브를 원래는 제가 사실은 어제 켤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열심히 요즘 또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땀을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아이 상태로 만나면 미주언니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오게 됐는데 민주! 출연 좀 하지? 오마이갓 oh <웃음> 민주 오늘 출연합니다 오늘 아저그 얘기 하려고요 제가 운동을 시작했어요 저 근데 저 에이스 반이에요 운동 에이스 언니는 그거잖아요 그게 뭐야 아니에요. 보충반 보충반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웃음> 여러분 그전 원래 에이스반에 있다가 오늘 잠깐 보충반으로 내려갔는데 보충반에 있으니까 민주가 빛이 난다고 하셨어요 그니까 에이스반에 그쵸 에이스반은 <웃음> 에이스 아직 무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근데 제가 생각보다 근육량이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다 같이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몇 명은 다른 운동을 이제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운동이냐고 하면은 막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런지하고. 어, 약간, 스쿼트하고 약간 맨몸 운동이라고 되나? 그니까 저희가 막 살을 빼려고 막 한다기보다는 그냥 체력. 체력을 위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오늘 수업 들은 사람이 저랑 민주 언니랑 또 누구였지? 히토미 언니랑 누구였니?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채원 언니랑 아무튼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서 에이스 팀이 저랑 채원, 채원 언니랑 히토미 언니였어요. 혜원언니도 같이 했다. 근데 여러분, 아 크로스피시라고 하신건 아닌데 크로스피시랑 비슷한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진짜 예외인게 인바디를 저희가 다 쟀어요. 근데 혜원언니가 인바디가 제일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다 깜짝 놀랬거든요. 근데 그날, 마침 또 언니가 그날 치킨을 먹고 인바디를 쟀어요. 근데도 제일 괜찮다고 해가지고 참 사람 불공평하구나 생각했죠. 음 필라테스는 아니에요 민주채팅 어? 응. <웃음> <웃음> 아니에요 저 보충반이긴 한데 <웃음> 아, 아니, 되게 잘 보여요 언니 갑자기 파란색이 크게 읽지 말아줘 <웃음> 유진아 너 되게 귀엽다 저잘 나와요? <웃음> 어잘 나온다 잠깐만 이게 뭐지? 잠깐만 그래요? 잠깐만 <웃음> 이리로 와봐 이게 뭐지? <웃음> 됐어 아 됐나요? 어아 이렇게 피드백이 바로 들어오니까 좋네요 <웃음> 아마 이게 약간 약간 딜레이가 있네 유진이가 근력 가장 많은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유진이 운동 진짜 잘해요 아니 운동 이거 잘하는데 인바질 막상 제보 근육량이 없어요 음. 어디서 힘이 나오는 거지? <웃음> 근데 제 유진이 달리기 할때 반할뻔했어요 아제 준비가 잘안저 점피틱 진짜 잘해요 <웃음> 저 보여드리고 싶은데 맞아, 깜짝 놀라실까봐 안되겠다 아, 그리고 막 이런게 제가 이렇게 하는거 <웃음> 이거 진짜 이거 소리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채연언니랑 저랑 이렇게 둘이 있거든요 육상분절 <웃음> <웃음> 진짜 선생님이 엄청 칭찬하셨어요 맞아요 선생님이 저희 에이스 라고 칭찬해주셨어요 유리는 거의 종이 인형일 듯. 근데 유리 언니도 괜찮지 않았나? 유리 언니도 근데 다 반전이었어요 생각보다 유리 나랑 비슷하지 아 그래요? 아 그랬나? 언니 반할 뻔한 거예요 반한 거예요 언니? 민지 언니 저 잠깐 나가볼게요 네. <웃음> 세요네 <웃음> <웃음> 민구린도 유연한데 의외네 유연성 선생님이 유연, 유연만 하다고 어제 <웃음> 아, 언니 진짜 유연하잖아요 스트레칭하 근데 이게 배경이 하얘서 그런 잘안 보인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댓글이 아 댓글이 유진아 어떤 운동 좋아해? 저 어떤 운동 좋아하죠? 쿨아 음. 언니 운동 잘해요 생각보다 음. 진짜 잘해요 그어 쿨아 언니다 언니 인사할래요? 브이라이브 중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안녕 하하하 <웃음> 언니 자 <웃음> 오늘 연습하.. 연습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언니 운동 얘기하고 있어요 언니 운동 <웃음> <웃음> 유진이가 언니 언니 칭찬했어요 꾸라 언니 운동 아니야. 잘해요 언니 운동 그 잘해요 언니 그레그레이즈잖아요 이거 너가 에이스야 응? 유진이 진짜 에이스 에이스잖아 에이스지 에이스 뭐 지금 아, 언니 한입 먹을래요? 티라미수 크레이프 오이시오이시 오이 m <웃음> 오이 c <오이지>. 이거는 e Tiramis crepe. Tiramis crepe. t i r 요 저녁 먹고 나 e p e Tiramis crepe. t i 어 진짜? i s crepe. Tiramis crepe. t i r a m i 어 그때 혼자 먹고 응, 어제는 했잖아. 어제는 저 혼자 그 음. 앞에 짜장면 집 있잖아요. <웃음> <웃음> 짜장면 집에서 혼자 짬뽕 이제 시켜서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채원이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고 받았는데 채원이가너 어디야? 갔어. 언저 여기야니까 최원이 인원이 갑자기 막 <웃음> 달려와가지고 <웃음> 막 같이 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는데. 근데 있다 보면 진짜 한두 씨 건가? 어제 어제 나도 나 최원이랑 그 메밀 먹으러 갔는데. 응. 갔더니 쿠라운이랑 혜원이랑 메밀? 응. 메밀? 어. 메밀국수. 메밀 국수 어디서요? 그런 게 있어요. 어, 요 앞에. 맛있어요. 어, 언니 돈까스 먹고 있는 거야. 그래, 우동이랑. 그래서 옆자리에서 먹었어. <웃음> 저는 그거 먹었잖아요. 물 비빔냉면에 육전 먹었는데 아, 맛있겠다. 너무 일찍 시킨 거예요. 분명 저한테 1시 25분에 도착한다고 했거든요. 어. 근데 1시에 도착해가지고 불어가지고육전도 시켰고 어.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 꾸라야, 나도 오늘 학교 식당에서 혼밥했어. 돈까스, 어진죠 응, 너는 앞에서 학생가 돈까스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이야. <웃음> 아, 맞아요. 우리 에너지예요.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 에너지겠죠? 근데 자꾸 원영이가 노지라고 하더라고요. 어, 노지 노지야! 노지, 노지? 너지. 아, 노지야? 응! 음. 어, 나 맨날 노지라고 불렀는데. 진짜네? 노지였어, <웃음> 에너지. 학교에서 몰래 본중 에너지, 에너지라고 나온대요, 근데. 응? 에너지라는데요? 여러분, 에너지래요! 저 방금 확인했는데 진짜 너지예요 여러분. <웃음> 여러분, 너지예요 Hey guys, 너지예요지 너지. hey 어! <웃음> 이미요 <이러면 웃음> <웃음> 어, 어, 카메라? 오! 오, 오, 오 자신감! <웃음> 자신감. <웃음> 아, 근데 얼굴 어. <웃음> 다내 얼굴 오가 어. 이거 좀데해이좀 언니 근데 괜찮대요. 제가 진짜? 아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괜찮아요. 그쵸? 여러분 지마켓 많이 사랑해주세요? <웃음> 아 진짜 귀엽다. 같아. 언니 근데 좀무서워무서워가 아니라 무거워요. 죄송한데 좀 나와주실래요? <웃음> 그렇게 제가 같이 하자고 할 때는 자기 얼굴 오바라고 안 한다더니 아 속에 에오지지아요 아니, 어, 아닌데? 아닌데? 깜짝 아 아니, 아닌데 엄청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친구아친구니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아 안 긴장. 진짜 카와이. 색깔, 색깔 없어. 진짜 카와이.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오 어, 그렇게 다 해줘. 색깔 없어 진짜. 카와이. 어, 진짜. <웃음> 이렇게 네? 한 명씩 아, 한 명씩 여기가. 다 등장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는 거야? 없잖아 레인지. 아 그거요? <웃음> 왜? <웃음> 그거 안경을 없어도 귀요미용이야, 패션. 귀여미용이 귀여미용이야. 아, 이거 하면 얼마나 귀여워지는데? 연습해 어? 필요 없잖아. 아 이거 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어? 맨날 했는데? <웃음> 오늘 안켰어요 오늘. 아, 너무, 이거 안 끼면, 응. 이렇게 다크서크 이렇게 보이니까. 켜졌때도 그 아, 맞아요, 맞아요. 어, 그룹 평가. 아, 그룹 평가? 그룹 평가. 너무, 너무? 아니, 아니. 그게 네. 뭐야? 어 어디? 소, 손, 손닥하는 거. 아, 아니. 그, 소리나 소리, 막 손닥, 어? 응, 어. 응. 너무너무 손닥하는 거. 제발, 선생님! 이 사람 좀 끌고 나가주세요! 나가죠 자네 나한테 왜 그러는가 아, 왜 그러..엄청자에요 <웃음> 이 <이제> 개인 방송 <웃음> 안녕 아, 저 스트레스 받아서 안할래요 <웃음> 아, 망했어 <웃음> 언니 때문에 망했다고요 <웃음> 내 개인 방송을 대체 했어 원래 저희는 이런 분위기 아니라고요 뭔지 알아요 언니 그때 채연언니랑 원영이 할 때도 그렇게 그렇게 그래요 오늘 크림치즈가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허! 가만히 계신다면서요 <웃음> 뭐야? 왜 카메라 밖에서 먹어? 안유지 어떻게 먹었는지 아세요? <웃음> 음 왜 그러는 거예요, 언니. 어 벌써 지금 86,000분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16분 동안 했거든요. 언니 자꾸 팬분들이 언니 들어오기만 하면 오늘도 다시 보기 안 뜨는 거냐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저기요, 저번에 떴거든요. 사실 아, 오늘 안 떠. 이... 가만.. 가만.. NO! 가만... NO! NO! <웃음> no. No. <웃음> NO! 아, 언니 애빠하지말라 아, 아, <웃음> 죄송해요, 제가. 가만히 있을게요, 언니. 아, 정말 힘들다, 진짜. 아, 저희 6월 2일날 보이너스 아이레스 첫방 하잖아요. 맞죠, 6월 2일? 네, 그쵸? 그, 시부야 노트 시부야 노트 아, 맞아. 많이 기대 어, 티저 봤어, 여러분? <웃음> <웃음> 여러분 사쿠로니가 티저 봤어요, 여러분이라고 질문 던지셨는데 저는 그래, 안 보였어. 진짜 아쉬웠어요. 근데 뮤비가 어떻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웬노 사이렉스. 저 난데. 어머, 아직 안 돼. 열심히 <웃음> 아니 우리 재밌잖아요. 어, 시험 폭탄이에요, 오늘. 아니 안 돼. 언니 근데 그거 아니다. 티저 완전 대박. 부하 기대되네. 아, 부하라고 부르시는구나. 부하부하 부아사 이랬으 이게 뭐야? 별다줄이다. 별다줄. 별다줄 진짜. 위주한 위별다줄. 조용할 필요가 있었나 싶네요 <웃음> <웃음> 자꾸 여러분 저에게 스포를 바라지 마세요 <웃음>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저를 오랫동안 보고 싶으시다면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저 사실 킬때 너무 귀여워. 제가 저도 막 뭐... 아! 제가 저도 아! <웃음> <웃음> 귀여 아! 에이. 에이. 저... 아! <웃음> 에 <에이>. 들어갔다고요, 언니. <웃음> 저도 모르게. 아! <웃음> 아! <웃음> 힘들어요, 여러분. 아, 진짜. 언니 그이쁘다 언니 세도이쁘네요세 여케 여케. 아유 너무 바보 같아. 바보 같다뇨. 얼마나 귀여운 안경인데. <웃음> 내가 쓰니까 이상한데. 봐봐요. 오인데 <웃음> <웃음> 귀여운데? 무슨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아요. 아, <웃음> 음. 안경 어디서 샀어요? 이거 안경 점에서 아니요 선물 받으러 예쁜데 커튼 뒤에 거울이 있습니다 지금 마시는 게 무슨 음료인지 아시는 분 이거 마시는 건데 이거요? 언니 뭐 좋아해요? 태연이가 무슨 차한거 호버 블랙슈가 펄라떼 <웃음> 방금도 먹봤다고 <못 웃음> 저는 헤이즈나 아메리카노 맛있어요 케이크가 아마이니까 폴라떼. 케이크가 다니까 음. 아메리카노는 조금 싫어해서 헤이즐 아메리카노 마셨는데 맛있었어 아니야 블랙슈가 콜라떼 근데 맛있더라고요 좀좀 좀 달았어 근데 커피 없는 거 먹어야겠다 진짜 아주... 음. 제가 킨지 20분이 지났는데 어른이다 어른 나 커피 안 음. 먹었는데 헤이즐 아메리카노 카페라따 아니고 아메리카노 자네 지금 뭐하는 거? 그건 무슨 말툰가요? <웃음> 어 벌써 지금 10만분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응. 되게 갑자기 좀 부담스럽다 10만분이 보고 계신다니까 언니 왜 자꾸 저 방해하는 거예요 언니? 치, 넌 평소에 날 방해하잖아 응. 응. 좋아 죽네 좋아 중. 왜 자꾸 차... 그러는 거예요? 까칠하기는 응? 안 그래? 까칠하기는 라 <듣라> <듣라뇨> 여러분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제가 원래 하려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저희가 그렇죠, 뭐 그렇죠. 자 그래.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 할까요 여러분? 그냥 인사하고 당연히 인사는 할 거지만 유유 안돼 안돼요 안 벌써 돼요. 해? 안돼 멤버들도 안돼 어, 하지마 가지마 안돼 사진 또 보여줘 30분은 해야지 댕댕아 재밌었어 스포하고 가 안돼 스포해 안돼 강불에 맞박 때리면서 꾸기아 무슨 소리예요 <웃음> 말넘찜 <웃음> 말넘찜네 너무 짧다 유진아 슬프다 저 너무 슬프지만 <웃음> 놀랐지 저희가 정말 요즘 콘서트를 정말 열심히 바쁘게 하고 있잖아요 <웃음> 머리가 많이 <웃음> 바쁜 와중에도 우리 위전 보고 싶어서 온 거니까 짧아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방맹크로스 해달래 광땡크로스들뭔크로스 이거 강땡크로스 이거 크로스 이거 깡땡 이거 깡땡크로스. 이거 유땡크로스 이거 깡유크유스 이거 유유유로스 이거 깡땡크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서 끝내야 임팩트 있게 끝낼 수 있을까요? 안녕. 어. 이렇게. 아, 그냥. 시뮬레이션.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 그러면 여러분 콘서트 때 만나요. 만나요. 그전에도 만나면 만나요. 바이바이. 안녕 기대 많이 해주세요.